안녕하십니까 피터팬 여러분 통찰 인생 성형과 전문의 김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는 결정심리와 반응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상생활에서 많은 결정을 하죠 밥 먹는 것도 이 식당 갈지 저 식당 갈지를 결정을 하고 옷 입는 것도 이 옷을 입을지 저 옷을 입을지를 결정을 하고 또 의사결정도 매일매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심리로 이런 저런 결정을 하게 될까요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에서 어떤 모임을 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모임에 가려고 하니까 내가 하는 일을 하루를 비워서 가야 되니까 고민이 될수 있겠죠 그런데 누구한테 어떤 모임에 누가 나온다더라 누가 온다더라는 얘기를 듣게 되면 그 사람을 만나보고 싶은 욕구가 생길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것이 자기 일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면 과감하게 그일 하루를 그만두고 그 모임에 가려고 준비를 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을 하고 나면 모임이 빨리 오기를 좀 바라고 올 때까지 약간 설레이고 들뜰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막상 그 모임에 실제 도착한 순간부터 분위기는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금씩 기분이 안 좋아지다가 급기야 그 돌아갈 때는 화가 난 상태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왜 일까지 쉬면서 그 모임에 갈려고 했을까 하면서 자책을 하면서 후회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분이 왜 기분이 들떠서 갔다가 막상 도착하고 나서는 기분이 꿀꿀해지면서 화난 상태로 오게 되는 이런 기분의 전환이 왜 생겼을까요 이분이 모임에 가려고 했던 목적이 모임에 참석하려던 목적이 아니라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함이고 좀더더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사람이 멀리서 힘들게 온 나를 보고 기뻐하는 그 반응을 얻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나를 만나면 이런 말을 해주겠지 저런 말을 해주겠지 라며 기대에 들떠서 갔는데 그분이 본체 만체 하게 되면 그 반응을 얻지 못해서 기분이 가라앉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보통 우리가 서로 대화로는 내가 그 사람의 기분 좋은 반응을 얻으려 간다 라고 얘기는 하진 않고 어떤 모임에 참석하러 간다, 가는 김에 그분을 만나러 간다 라고 애둘러 표현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실제 자기가 얻고자 했던 그런 기분 좋은 반응을 그 사람으로부터 얻지 를 못하다 보니까 기분이 꿀꿀해지고 돌아오면서 감정이 격해지는 순간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상대방으로부터 어떤 반응을 얻으려고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결정하고 행동하려던 힘은 상대방의 반응에 대한 나의 기대심리라고 할수 있습니다. 즉 반응에 대한 나의 기대심리가 나를 움직이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내가 결정해서 어떻게 행동하려 했던 것은 나의 마음에서는 출발했지만 실제로는 그 사람이 어떤 기분 좋은 칭찬을 해줄 거라든지 상대방이 나에게 말을 걸어 줄 거라든지 하는 그런 기대 심리가 나를 움직이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반응이란 것은 상대방을 움직일 수 있을 만큼 어마어마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과연 이런 반응이란 건 무엇일까요? 이런 반응이 무엇이길래 이렇게 큰 힘을 가졌을까요? 여기서 반응이라는 것을 구체화해 보면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그럼 A라는 사람이 인식을 하죠 상대방을 보고 인식을 하는 감각기관 눈이나 코나 귀나 이런 감각기관으로 인식을 하고 그리고 또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떤 생각을 하고 나서 말이라든지 행동으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들었던 B라는 사람은 그 말이나 행동을 보고 자기의 눈과 귀로 인식을 하고 자기의 생각 그러니까 자기가 배워왔던 여러 가지 문화나 교육이나 종교와 관련된 그런 과거의 기억을 끄집어서 생각을 하고 그리고 나서 어떤 표현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A라는 사람이 말을 건넨 게 B라는 사람으로부터 말이 나오면 그것을 바로 우리가 반응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반응이란 것은 그 사람의 어떤 프로세스를한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알수 없는 것인데 우리가 통념적으로 이것을 점점 스탠다드화해서 이렇게 얘기할 거야라고 미리 예상을 하는 것이죠. 사실 어떤 반응을 할지는 상대방의 말을 들어봐야 되지만 미리 예상을 하다 보니 어떤 기대 심리가 생기고 이 기대 심리를 이상을 표현을 해주면 자기가 기뻐하고 만족을 하고 이 기대 심리, 자기의 잣대 이하를 얘기를 하게 되면 기분이 답답해 지거나 감정의 변화로 어떤 짜증이 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몇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관점을 얘기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상대방의 반응에 속박 되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내가 반응에 어떤 내 잣대를 두고 기대를 했기 때문에 그런 반응이 나오지 않으면 실망하게 되는 것이죠 상대방이 기뻐하면 나도 기뻐하게 되고 상대방이 화를 내면 나도 화를 내게 되어서 결국 나의 감정은 상대방의 감정에 계속 왔다갔다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감정에 따라서 자기가 얼메여져있고 속박을 받을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현대시대를 의 살면서 상당수가 이 반응에 민감해지고 자기가 어떤 잣대를 둬 가지고 그 잣대가 올라가면 마음에 들어하고 잣대보다 내려가면 슬퍼하거나 짜증을 내는 일들이 빈번하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가수를 생각해 볼까요? 가수는 콘서트를 열게 되고 거기 있던 청중들이 막 기뻐하고 박수를 치고 하면 그 가수는 기뻐지고 청중들이 별로 오지도 않고 야유를 보내면 그 가수는 기분이 나빠지는 것이다 그러면 결국 관중의 감정에 그 가수가 놀아 나는 것이죠 결국 그 가수는 상대방의 감정에 자기 감정이 놀아 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처음부터 콘서트를 연다고 하면 아 내가 상대방의 감정에 놀아 할수 있겠구나 상대방이 야유를 퍼붓더라도 감수를 해야 되겠다 하면서 콘서트를 열든지 아니면 내가 상대방의 감정에 놀아나기 싫으면 내가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야지 너무 감정의 종이 되면 계속 인생을 피곤한 삶을 살수 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죠 두번째는 이런 반응에 자꾸 습관화가 되면 반응 중독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늘 반응에 이끌려서 몸을 움직이고 마음을 쓰고 에너지를 쓰게 되면 그 반응을 얻고 싶어서 나의 에너지를 엄청 쓰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응 중독을 쉽게 알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내가 톡을 보냈는데 상대방이 톡을 언제 올지를 기다리고 있는 이런 자기만의 잣대 예를 들어서 5초만에 와야 된다. 이런 반응에 자기만의 잣대가 있었다면 톡이 오지 않으면 답답해지죠. 그러다가 나중에 두세 번 톡을 보냈는데도 오지 않으면 짜증이 날수 있고 나중에는 답이 안온 것에 대해서 화를 낼 수도 있습니다. 요즘 뉴스에 보면 답신 안 해줬다고 폭력을 행사하는 것도 우리가 왕왕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반응을 안 해주는 것에 대해서 자기가 감정이 격해진다면 은 이것은 내가 반응 중독에 이미 빠져 있구나라는 사실을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어떤 기대 이하의 반응을 들었을 때 억압이 될 수도 있구나 라는 사실도 알고 있으셔야 됩니다. 결국 상대방이 싫은 소리, 짜증나는 소리를 듣게 되면 결국 내가 기분이 나빠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역으로 생각했을 었때 내가 기분 나쁜 얘기를 하게 되고 내가 화를 내고 짜증을 내면 상대방이 그것에 대해서 억압이 된다 속박이 된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부탁을 상대방한테 했는데 좋은 결과가 오면 좋겠지만 못해주겠다는 얘기를 들으면 물론 아쉬운 마음이 있지만 거기서 받아들이면 되는데 그것을 못 받아들여서 억눌렸던 감정을 터뜨리다든지 폭력을 행사한다든지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은 이미 그 사람은 반응 중독에 빠져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셔야 된다는 것이죠 네번째는 기대 이하의 반응이 나왔을 때 오히려 속내를 표현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속내를 표현하지 않을까요 이것은 자기 마음을 다치기 싫어서 그럴 수 있겠죠 불편한 마음을 내보내면 또 상대방이 불편해 하니까 그런 또 나쁜 소리를 듣게 될까봐 또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말을 드러내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속내를 표현하지 않다 보니까 또 상대방이 알기가 좀 힘들겠죠 그러면서 대화가 점점 단절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떨 때 속내를 표현할까요 자기가 굉장히 기쁘다 든지 굉장히 슬프다 든지 하면 진심에 대한 표현이 될 수가 있지만 급적인 상황이 되지 않으면 가급적이면 내가 참자 라는 생각을 하면서 결국은 서로에 대한 소통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이런 생각도 해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어떠셨습니까 결국은 어떤 일을 결정할 때그 상대방의 기대 심리에 내가 움직이는지를 잘 살펴봐야 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어떤 결정에 대한 결과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상대방에 있다는 그런 사실을 알고 이런 결정은 할때 처음부터 조심해서 하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어, 좀 어려웠을 수도 있는데 결과적으로 나의 인생은 내가 주인으로서 살아야지 남의 반응을 자꾸 보려하고 상대방의 반응을 이끌려고 내가 자꾸 좋은 모습을 보이려는 것그 자체가 결국 자기를 위한 길이 아니라 남을 위한 길이라는 것을 알고 자기 인생의 주체로서 잘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